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아 절에 와서 믿는데 불교는 무엇을 믿고 또 어떤 신앙인가요? 자 오늘은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시는데 자기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믿는 종교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좀 알려주세요. 우리 불자들을 흔히 보면 세 분류가 있어요. 세 분류요? 예. 예첫 번째는 신앙적인 삶이 있죠? 네.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 무조건 막 빌려. 예, 예. 그런 예. 사람들이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종교적인 삶이 있죠? 그냥 자기가 종교가 좋아가지고 예. 종교만 따라다기면서 종교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삶. 예, 예, 그렇죠. 그걸 또 만남이라고 하는데 아, 예, 예, 불교에서는 세 번째는 깨우침 있죠. 불교가 깨우침이 종교라니까 예, 예. 깨우침만 또 그냥 뭐 이목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만. 예. 그건 부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첫 번째 신앙적인 삶이 있죠. 신앙적인 삶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러러 다드는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믿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신비한 것들 또 강한 것들이 있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예, 예. 또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신앙적인 삶이란 예. 일반적인 신앙이 있고요. 예. 불교적인 신앙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 일반적인 신앙은 그냥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예. 가령 옛날에는 태양신이 있죠? 예, 예. 달이 있죠? 예. 해신 있죠 바다에, 예, 예, 예. 용신 있죠, 예. 산신 있죠, 예. 또 목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아, 신들이 너무 많네요. 아, 신들 많죠. 아, 예. 그리고 오행으로 보는 철학관 있죠. 예, 무속인 있죠. 예. 그다음에 점집 있죠. 예, 점집도 엄청 많아요. 많죠. 예, 예. 그래가지고 길룡화복을 묶고 인생을 맡기고. 자신이 필요한 신앙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을 모두 자신들의 성향과 인연에 따라서 예.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도요, 예, 예. 귀국신앙을 우선시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빌고, 묻고, 원하고, 기도 있죠? 예, 기도.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신앙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예. 필요하고 예. 위기가 닥치면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점도 보고 붓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요 예. 좋다면 모든 것을 다 해요 급하니까 다 하죠. 그래요. 예. 급하면 은 물에 빠진 사람이 뭐를 해요? <웃음> 지푸라기라도 빨리 잡아야 맞아 맞아. 지푸라기라도 잡는단 말이에요. <웃음> 이런 것들이 예. 나쁘다, 좋다, 틀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예예. 예. 예. 예. 예. 예. 미신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 잘 알고 예. 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요? 예예 예. 인연 따라서 선택하잖아요 예, 예. 응? 자신의 성향 따라 선택하잖아요 예, 예, 예.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도요 예. 기복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요? 그게... 그렇죠 뭐뭔 뜻이죠? 기복은 예. 맹목적으로 하는 거아 무조건 비는 거? 아... 예? 그 그렇잖아요 난... 예, 예. 그렇구나. 또.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 우리가, 예. 남의 종교 있죠? 예, 예. 신앙을 무조건 배타적이나, 예, 예. 적으로 만들면, 예. 안 되는 거예요. 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예, 예. 옛날 보면은 종교 전쟁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불자가 예예. 배우지 않고 예. 무지하면요 예예. 절 간판에다가 뭐뭐 선언이라고 붙이고요 예. 밑에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점포입니다 아 근데 선언의 진정한 뜻이 뭐예요 선언은 수행하는 공간을 서행, 수행 수행 있죠 수행 아, 도닥 겨, 겨. 도닥는 데를 선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럼 절은 아니다, 이거죠? 아, 절은 절인데 도 닦는 데요 아. 근데 거기서 점을 보면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선원이라는 데가 높은 곳이란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선원이라고 안 했으면 예. 덜 창피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웃음> 응? 이런 참 기가 막힌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오늘 처음, 처음 배웠어요. 아, 불교가 그렇구나. 어떤 종교인 지를 모르고. 예. 공부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면, 음.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녔다 해도, 예. 성황당 불교가 되고, 아, 예. 짝퉁불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도 똑 물건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음. 발전은 없고요. 예, 예. 잘 되면 내 탓, 예. 못 되면 남 탓, 예. 스님 절을 타단단 말입니다. 그게 문늬만 불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늬만 불자면 안 되죠. 불교라는 예. 종교는 그냥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다를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요 예. 깨달음을 얻는 알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부다를 예. 닮은 신앙이야 된단 말입니다. 야, 그... 최고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가 불교예요. 중생이 우리가 모두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항상 마음을 청정히하여 제법 실상을 보고 여실지견을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아 그렇구나. 교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실천하는 종교가 돼야. 모두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조건 믿어라 예. 하지 않고 와서 봐라 조사해 봐라 직접 해 봐라 공개가 됩니다 아, 네. 신비가 아니에요 불교는 예, 예. 그리고 나서 스님이 지도 아래서 자기가 스스로 예. 알아서 깨우침을 얻는 것이 불교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스승은 길만 인도하는 거예요. 아. 즉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라. 그렇죠. 불교는 첫 단추인 사보를 모르고 예. 배우지 않고 시작하면 그냥 일반인 있죠. 일반인 신앙이 되어 사유하지 않고 순서와 절차를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이 작다 크다 좋다 나쁘다 경치가 환경에 따라서 되고 부처와 신중님이 영검이 있다 없다 개똥같은 분별망상이 집착하여 또 스님을 땡초다 응? 아니 스님 저기 큰절하고 작은절하고 부처님 그 불심이 좀 효과가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예, 예. 짝퉁이 되어가지고 공부가 덜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중님이 연금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또 스님이 <웃음> 공부가 됐네 안 됐네 에? 별별 말을 많고 별 소문을 다 만든단 말이야 <웃음>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계기로 말이에요 인연이 없다고 생각되면 은이 <웃음> 절저절 끼우거리다가 나중에는 개종도 서슴치 않고요. 예. 종교 자체를 예. 바꾸는 현상이 종종 왕왕 있는 것을 예.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책임이 있어요. 아유, 오늘은 너무 깊은 얘기하셔가지고 좀. 그리고 이제 예. 두 번째는 예예. 불교의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겠어요. 아, 예, 아, 진짜 궁금합니다. 첫 번째,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그건 예. 누구냐면 깨우친 분들을 아, 말하는 거예요. 깨우친 신 분? 네, 예. 선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의혹에 빠지지 마라. 어리석음 예. 있죠? 예, 예. 이것은 탐진치에서 치 있죠? 네. 치가 사견을 말하는 거예요. 사견.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착에 빠지지 말라야. 예, 예. 그걸 뭐냐면, 삼독 있죠? 예. 오게 있죠? 예. 오용락이 있는 거야. 아,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진하여 예. 종착력에 가라는 거예요. 아, 예. 그게 뭐냐? 열반이고, 해탈이고, 유역무역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가. 어렵죠? 네. 예, 다섯 번. 번째는, 예. 의심과 망설임을 물리쳐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부처님을 믿고 예. 보살을 믿고 예. 그 다음에 선지식을 믿어야 하는데 예. 또 신중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 거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많죠.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에 승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꿔주라는 거예요. 바꿔주라는 거. 그걸 부아바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악을 떠나 예. 선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한 게, 이게 뭘 말하냐면 은기 있죠. 시박 있죠. 시박참있요시바 시바기 있 시바기 시바꾸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 시바기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기 있죠. 시바은거 불교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예. 지혜로서 부자를 만드는 종교가 불교예요. 아, 예, 예. 비워라, 노아라, 공수래, 공수고, 무화, 비와, 공이라는 단어는요, 예.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출가자 있죠? 예. 스님, 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한테 사용되어야 해요. 그냥 일반 신도들에게는요, 지혜롭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 부자되게 하는 것이 예. 불교예요, 불교. 예. 왜? 깨침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중생들에게 베풀어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불교는 무엇을 대상으로 믿는 신앙인가를 말씀하십니요 그러니까요, 좀 정확하게 답은요, 예. 하나예요. 깨달은 하나예요.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깨달은 부처님을. 네, 부처님을 아, 믿는? 이게 최우선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남방 상좌부 불교에서는요, 예. 올려온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대승 불교에 가면은. 예. 여러 부처님이 나오세요. 아, 또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삼신불이라고 있는데, 예. 첫 번째, 청전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예. 이게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예, 예. 우리 온그 우주의 세계에 있죠? 예, 예. 거기에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 있는데요. 예, 예. 이분은 지혜와 덕을 갖춘 분이에요. 예, 예. 그 비유함은 태양의 빛과 같은 거예요. 예, 예. 세 번째는요. 천백억 예. 화신 서가모리 부처님인데요. 예, 예. 이분을 응신불이라고 래요 응신불. 예. 그러니까 태양과 빛으로서 지상의 땅이 있죠. 풍요로워져가지고 예. 우리가 행복해지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미타 부처님 있죠. 예, 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부처님이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 다섯 번째 약사여래 부처님인데 예. 우리가 병들잖아요 예. 그리고 약이 필요하잖아. 예. 그럴 때 부르는 부처님이 약사여래 부처님. 예, 예. 그 다음에 치성광여래 부처님이 있죠. 예. 이분은 원래 도교에서 오신 분인데 예. 우리 북두칠성 있죠. 예. 그걸 의로나 했어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그래서 치성광여래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예, 예. 이분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아... 부귀영화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 그리고 지와 자비를 주세요. 아, 좋으신 분이네요. 그리고 예. 미륵불이 있죠, 미륵불. 예, 예, 미룩불. 미륵불. 미륵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예. 희망을 주시고 희망. 친구이면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처님들을 깨달은 부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예. 종교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예. 불자의 삶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어떤 신앙적인 삶이죠? 예, 신앙적인.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스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